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었죠. 몸이 부드럽지 않고 좀 묵직한 느낌이 나신 분들은 요즘에 더 몸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발에서부터 다리, 골반쪽 그리고 척추 라인에 전체적으로 좀더 강하게 단련을 시키면서 뻣뻣했던 골반 부분을 공간을 좀 크게 열고요. 상체까지 전체 몸의 근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세는 앞으로 이제 제가 시리즈로 어, 이 제가 제 시리즈로 수리아 나마스카르라고 해서 이제 태양경배의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속하는 자세에서 여기 들어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수련을 해주시면 훨씬 더이 연속하는 자세를 할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본동작에 들어가기 전에 네. 준비 자세로 장요근을 딱딱했던 부분을 푸는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발은 발등을 디뎌주시고요. 앞에 발은 발바닥으로 디딥니다손 네. 골반 잡아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골반 앞으로 갑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골반을 서서히 뒤로 보냅니다. 자세 중심이 허리를 밀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골반을 중심으로 움직여주세요. 이제 앞에 발을 반발 더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뒤쪽의 무릎이 아픈 분은 발등 밑에 담요를 깔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발등 지그시 아래로 하시고요. 두숨 천천히 골반 다시 앞으로 보내줍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서서히 골반이 뒤로 옵니다. 네, 지금 골반 쪽이 많이 뻣뻣하신 분은요. 제가 각각 한 번씩 자세를 보여드렸지만 두 번이나 네번 정도 횟수를 더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바꿔볼게요. 네, 골반 한 손으로 잡으시고요. 뒤에 발등을 힘껏 누르겠습니다. 들쑥, 천천히 골반이 앞으로 옵니다. 내쉬면서 네, 배를 당겨서 서서히 뒤로 가져주시고요. 네, 앞에 발을 반발 더 앞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뒤에 발등 누르시고 들스 앞으로 골반 조부터 나옵니다. 내쉬면서 네, 배를 당겨주시고 서서히 골반 뒤로 갑니다. 네, 네잘 하셨고요. 네, 지금도 횟수는 개인의 골반이 좀 뻣뻣하신 분은 더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를 잡을 때 제가 블록을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늘 보조 도구로 사용을 할 겁니다. 왼발은 앞으로 놓으시고요. 오른발은 뒤로 했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을 젖혀 드리면서 엉덩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다리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있죠? 앞에 발은 무릎을 90도로 굽혔고요. 뒤쪽은 무릎이 완전히 펴져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짚었죠?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요. 왼쪽 골반은 한번더 앞으로 오른쪽 골반은 뒤꿈치 방향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가슴과 등 부분을 이렇게 머리 방향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오른쪽 엉덩이는 뒤꿈치 방향 아래로 내려줍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안쪽 허벅지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골반에 가까운 허벅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들이쉽니다. 정수리 쪽으로 앞으로 오른쪽 뒤꿈치는 뒤쪽으로 더 뻗어나갑니다. 내쉬면서 아랫배 배꼽 윗배 당겨주시고요. 허벅지 안쪽으로 힘을 모읍니다. 무릎을 안 이렇게 틀지 않도록 합니다. 무릎을 쓰지 않으시고요 허벅지 안쪽에 근육을 사용해서 모아줍니다. 네, 에타이 내려주시고요. 블록을 치우고 그대로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왼쪽 골반 앞으로 오른쪽 엉덩이 다시 한번 밑으로 뻗어 내려주시고요.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안쪽 허벅지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뒤쪽 무릎 내려주시고요. 손 앞에. 발도 뒤로 가져가시고요. 팔을 굽히고 이마, 가슴, 엉덩이 잠시 아래에서 숨을 보냅니다. 네, 들이쉬면서 올라오시고요. 반대 발 앞으로 왔습니다. 네, 처음에 블록 사용하는 동작을 해볼게요. 네, 뒤에 발가락을 젖혀서 바닥을 디뎌주시고요 무릎을 펴면서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왼쪽 골반을 더 뒤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들숨, 가슴과 등을 천천히 이렇게 머리 방향을 뻗어주세요 왼쪽 엉덩이 더 뒤꿈치 방향으로 길게 뻗어 내려갑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골반에 가까운 허벅지 안쪽에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들이쉽니다 정수리와 왼쪽 뒤꿈치 멀. 리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안쪽 허벅지 힘을 모아주세요 네, 이제 잘하셨고요 블록, 치워놓고요.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왼쪽, 뒤꿈치, 멀리, 뒤, 오른쪽 엉덩이 더 앞으로 옵니다. 들쑥 가슴과 등을 들어주시고요.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 안쪽 허벅지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네, 왼쪽, 다리 뒤로 내려주시고요. 손 아래로. 다 뒤로 가져가시고요. 팔꿈치, 이마, 가슴, 엉덩이. 잠시 그대로 숨을 고릅니다. 네, 무릎 쪽으로 들이쉬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 네, 잘하셨고요. 어때요? 발에서 다리, 골반까지 또 네, 척추, 상체에서 팔과 어깨 쪽에도 좀더 힘을 쓴 느낌들 느껴지시죠? 네. 전신의 근력을 사용하면서 골반을 충분히 앞뒤로 반경넓게 열어서 네. 네, 몸전체에 중심이 되는 골반과 척추 라인을 더 튼튼하게 그리고 전신에 골고루 근력을 사용하는 자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쓰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